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11월에 실시한 수능 화학 2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일단, 해설, 문제 해설하기 전에, 그, 문항 충평부터 조금 보면, 예년에 비해서 좀 쉬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시험장에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뭐, 내가 말,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그냥 시험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시험지를 쫙 펼쳐놓고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좀 쉬워졌다는 걸알수 있어. 물론, 마지막에 20번 문제 하나가 좀 걸렸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20번 문제인데 이거는 뭐 대놓고 화투라기보다도 그냥 그 화원이죠, 그렇지? 뭐 기체에서 PV는 nRT 이용해서 몰수 계산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화원에서 화학 반응식 문제 푸는 거니까 그래서 쌤이한몇년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거 있잖아. 몇년 전이 뭐야? 좀더 오래됐어. 그래서 그 화학 반응식을 잘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는 화원에 있고, 화투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는데,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전제하에서 문제를 내고, 그리고 그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죠. 뭐, 기체 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 뭐, 평형에서도 그리고 이제 그 반응 속도 쪽, 어쨌든 화학 반응식 나오는 부분에서 조금씩 계속 물들어가고 있으니까, 화투를 수능으로 선택하는 친구들은, 아, 그렇지. 이거 지금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올해, 이제 2022년도에 다시 새롭게 화학투를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화학 반응식 양쪽 관계를 연습을 충분히 좀 해놓으세요. 계산 연습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화원에 있는 화학 반응식 양쪽 관계 문제를 쫙다푼다그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화원에서 화학 반응식 양쪽 관계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좀더 포인트가 좀 많이 맞춰져 있거든.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해도 괜찮아. 근데 기본적으로, 뭐, 몰수 계산이라든지, 뭐, 처음 반응 남음 이런 거좀 벗어나야지. 뭐, 시간 싸움이잖아. 특히나 화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전체, 뭐, 전체 개수비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질량비와품질량비 활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세요. 오케이? 어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그 평형 전통적으로 나왔던 평형이라든지 뭐 반응 속도라든지 이쪽에서 힘을 좀 많이 빼놨어. 그게 많이 빼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난이도는 좀 쉬워요. 근데 이제 화원이나 특히나 화투하는 친구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뭐냐면 시간 내로 내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급증. 그래서 뭐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풀려고 쫙 가는 경향이 조금 있어. 그건 뭐당연히 이제 시간 내로 빨리 풀어야 되는 건 맞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빨리 풀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후다다다닥 본다고 해서 문제가 푸는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야. 그 과정에서 오히려 문제 푸는데 좀 꼬여 버리거든. 꼬여 버리든지. 화투 같은 경우는 함정을 상대적으로는 좀더좀 좀 적게 내거든. 근데 화원 같은 경우는 오개념 등등의 함정을 좀 내요. 그래서 화원에서는 그러면서 4페이지를 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 2, 3페이지에서 예쁘게 하나씩 완 투, 쓰리 해가지고 하나씩 틀려버리는 거야. 화토도 마찬가지야. 따라서 화토는 화원하고는 좀 다르게, 오 개념 이쪽에서 함정 파듯이 하는 질문들은 없거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연습을 할 때, 물 흘러가듯이 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해놔. 그 과정에서 문제 푸는 약간 뭐 스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뭐 모든 문제를 방정식을 쫙쫙쫙 세워서 풀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문제들은 뭐 푸는 방식이나 보는 뭐 또는 자료를 해석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좀바 좀 이제 좀 모더파이하는 것이 그렇지? 뭐 가장 대표적으로 평형상수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몰롱도씩 말고 몰수라든지 부분압력 부분압력은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그치? 역대로 보면 딱 하나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몰 분율이 오히려 좀더 많이 편하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뭐 반응 속도에서는 뭐몰 분율이라든지 몰수비 자료가 나오게 되면 각각 독립된 개체로 보고 쫙쫙 비교하는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조금씩 양념에 첨가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문제를 푸는 시간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간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30분대로 20문제 못풀 겁니다. 그래서 20, 20분까지 다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적어도 뭐 30분 동안 난 열여섯 16, 개 풀었어. 17개 풀었어. 풀었어. 모의고사 풀때 그래도 괜찮아. 오케이? 다만 16개, 17개. 내가 손댄 문제는 깔끔하게 풀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복귀를 할때 내가 그 풀이 과정을 어떻게 좀더 줄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좀 고민을 계속 해보는 게 나중에 점수 올리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샘가 생각을 해요. 여튼, 해설 강의 보러 왔을 텐데, 앞에 썰이 조금 길었고, 아, 예, 이제부터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요 강의는 수능을 선택한 학생들이 볼 거다라는 가정 하에, 기본적인 건 짧게 말로 딱 푹푹 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1번이에요. 뭐 NH3하고 PH3에 대한 설명인데 분자 안에 힘에 대한 설명이잖아. 따라서 분자 사이의 힘은 분산력은 all, 그렇지? 모든 분자 사이에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플러스 작은 알파는 극성, 그렇지? 쌍극자 힘. 그리고 플러스 큰 알파는 수소결합.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되죠. 따라서 요 1번 문제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분자 사이의 힘이 바로 기준 끓는 점이기 때문에 애가 왜 높은 거지? 그렇지, 바로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O-H, N-H 정도만 보시면 되죠. N-H, O-H, F-H, H-F-O-N 이렇게 외우기도 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답은 2 번. 두 번째 겁니다. 자, 고체 결정 구조인데요. 뭐 금속 결정이고, 그 다음에 NAI 이온 결정 있고, 그 다음에 아이토 분자 결정이 있지. 이런 식으로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살수 있는 걸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NAI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 이온으로 구성돼 있잖아. 입자의 종류가 두 가지거든. 따라서 Z는 NAI 이렇게 쓰면 되고 그다음에 한 종류로 되어 있는 X는 그렇지 NA라고 쓰시면 되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 X는 NA다가 맞고 다음에는 Y는 공유 결정이냐 공유 결정은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원자 결정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원자 결정 같은 말로 공유 결정. 자, 그런데 아이트는 원자 또는 공유 결정이 아니고 뭐지? 예, 분자 결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고, 이 공유 결합 물질로 대표적인 것이 하나는 원자 결정, 그리고 또 하나는 분자 결정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 원자 결정을 같은 말로 공유 결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 따라서 이렇게 조금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 보기는 혹시라도 뭐 틀릴 학생들은 없었겠지만, 만약에 좀 걸렸다라고 치면, 요거, 요게 구분, 아직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요거 구분을 조금 해주길 바라요. 니온 틀렸죠. 다음에 ᄃ. Z는 NA 플러스 I 마이너스라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온 결정이다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ᄃ이에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에 따라서 그렇지? 활성화 에너지가 좀 달라지잖아. 따라서 여기 두 번째 줄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260이고 우와 이만하네요. 활성화 에너지는 언덕의 높이 얘기하는 거니까. 다음에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거꾸로 갈때 언덕은 좀 낮다라는 거야. 245 따라서 이만큼이라고 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그걸 통해서 이 언덕의 높이가 260이고 이 언덕의 높이가 245니까 요 차이값도 구할 수 있지. 얼마 나오니? 15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럼 이게 바로 뭐야? 그렇지. 엔탈피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 나왔고요.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에 똑같은 양의 A를 넣어서 반응을 시켰어요. 같은 양. 어, 부피도 같고 몰수도 같으니까 몰 농도 같다 이거죠. 그렇지? 농도의 영향은 내가 배제하겠다. 그리고 온도는 T라 했으니까 온도의 영향도 내가 배제를 하겠다. 그러면 내가 총의 영향만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 상태에서 속도가 V1보다 V2, 총매를 썼을 때 속도가 더 빨라졌거든. 따라서 N은 무슨 총매? 그렇지. 정총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러면 기억, 이걸 통해 가지고 정반응이 흡열인지 발열인지 판단할 수 있고 흡열이죠? 올라갔으니까. 다음에 N, 속도 가지고 정총매인지 부총매인지 판단하는 거고. 정총매지. 다음에 E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우리 정총매 쓰면 언덕의 높이가 이렇게 낮아져 버리는 거잖아. 따라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떨어지고 당연히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도 함께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원래는 260인데 정총매 썼으니까 260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것이 크다가 아닌 거죠. 땡.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리언되는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에, 금속반응은 이제 그 전전교과서 수준으로 아주 그냥 회귀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전기분해하고 화학전지 기본 원리만 좀 알아놓으시면 되죠. 뭐, 전지, 건전지가 보이면은, 그건 전기분해고, 그치? 요거는 화학전지지. 자, 그래서 화학전지에서는, 이게 이제 다니엘 전지라고 하잖아. 그래서 반응성 순서가 xyz거든. 그래서 금속 x 하고 금속 y 넣어놨더니 x가 더 세니까 이렇게 이온 되겠지. 화살표만 칠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자는 여기서 만들어져 가지고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서 여기서 산화됐으니 여기서 누군가가 전자를 처먹 처먹해야 되거든. 그때 이 금속이 전자 처먹는 거 아니잖아. 금속이 처먹으면 금속 음이온. 와! 예, 예, 그렇죠? 따라서 여기 있는 양이온이 이 전자를 처먹었을 거다. 원래는 물까지도 비교해 줘야 되는데 아마도 물은 양 반응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깔고 이렇게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 봐도 물에 대한 자료는 없으니까. 다음에 두 번째 y가 z보다 으니까 y가 이렇게 녹아 나가고 따라서 다음에 그 전자를 받아서 z가 이렇게 속출이 되는 거지. 따라서 왼쪽은 전자를 만들어내니까 마이너스 극이고 오른쪽은 플러스 극 해놓으시고 전자의 방향은 시계 방향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 그러면서 마이너스 극판의 질량은 감소하고 녹아 나가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극 극판의 질량은 증가하고 그 와중에 여기 이것만 하는 게 똑같으니까 Y2 플러스의 농량은 많아지고 오른쪽에 Z2 플러스의 양은 감소하는 것이 그 결과 이렇게만 두고 나면 전하에 불균형이 생겨버리잖아.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는 총합이 0으로 용액의전하는 총합은 0이 돼야 되거든.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는 총합이 같게 딱 맞춰져서 따라서 필요한 게 바로 염다리. 그래서 염다리에서 이 증가하는 이 e 플러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음 이온이 이동하는 거고 음 이온 이렇게 쓸까요? 음 이온. 다음에 염 다리에서 이쪽으로 양 이온이 이렇게 보충해줘서 전하 균형을 또한 둘다 맞춰주는 거죠. 끝났네요. 음첫 번째 기억 이온화 경향이 더큰 금속은 그게 바로 왼쪽에서는 X고 오른쪽에서는 Y잖아. 그러면 이 녀석이 이온 반응에서 이온이 되면서 금속판의 질량이 감소하는 거죠. 따라서 더큰 금속 전극은 질량이 감소한다. 보기 띄워야겠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다음에 1에서 X2 플러스 이 양은 증가하는 게 맞지? 다음에 저 2에서 Z 전극에서 여기서 전자를 만들어서 산화되면 여기서 환원되는 거죠. 따라서 Z 전극에선 환원이 일어난다. 이것도 맞죠.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죠. 넘어갑니다. 네, 엔탈피 문제예요 헬스의 법칙. 어, 첫 번째는 기체가 액체될 때, 마이너스 4, 4. 그럼 반대가 되면 플러스 4, 4 되는 거지 뭐. 두 번째는 수증기를 분해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을 분해할 때. 그럼 위에서 기체 액체 사이에 에너지 관계가 나왔으니까 요 사이 관계 에너지가 바로 요값 44가 되겠지. 질문이 뭐냐. 9g의 물이, 수증기가 액화될 때. 뭐 물은 분자량이 18이잖아. 9g이면 몇 몰이지? 2분의 1몰 참고로 여기에서 이 에너지가 키로줄 나왔을 때 저기 개수는 전부 다뭐 몰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따라서 1몰 1몰 44키로줄 2몰 2몰 1몰 484키로줄이니까 그럼 개수가 2분의 1즉 2분의 1몰 됐을 때 에너지가 얼마되냐이 뜻이에요 따라서 반응렬할 때 주의사항이 첫 번째 개수 봐라 그렇지 써줄까? 응 음, 개수, 개수 개수가 바로 몰수니까 몰 mol. 양이니까 양 다음에 두 번째 방향주의 해 방향과 관련된 것이 바로 뭐 푸호 이런 것들 보시는 거죠 뭐 그렇지 다음에 세 번째 상태 잘봐 상태 요세 가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헬스 법칙에서는 따라서 수증기니까 기체 딱 왼쪽에 있고 액화될 때아 오른쪽 방향이네 이 부호 그대로 쓰시면 되고 저기 개수는 1인데 n은 이 분의 일이니까 요 값을 2로 나누시면 되는 것이. 그러면 마이너스 44니까 에너지를 그렇지 발열반응 방출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22만큼의 열이 방출된다 기억은 맞는 말이야 다음에는 자, 수증기의 생성 엔탈피 생성 엔탈피 정의도 좀 알아 놓으셔야지 그렇지? 어, 마지막 하나 정의 따라서 수증기의 생성열 같은 경우는 원소로부터 만들어지잖아. 따라서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니까 화살표는 왼쪽으로 하셔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럼 부호가 반대로 바뀌지. 마이너스 484. 그런데 그 물질 1몰 기준이기 때문에 쟤는 2몰이니까 나누기 2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따라서 마이너스 242라고 써야지. 그래서 크기가 달라서어 땡. 다음에 이제 A 구하는 거예요. A가 얼마냐? 따라서 A 구하는 건데 잘 보시면 이 녀석이 기체가 해체될 때잖아? 이 화살표가 마이너스 44인 거야. 그리고 이 화살표가 484인 거고 다음에 이 화살표가 A인 거거든. 그럼 헬스법칙이 바로 뭐야? 나 여기서 일로 가고 싶어. 참고로 이두 개는 같은 거니까. 따라서 이 경로 대신에 다른 경로로 가도 된다는 거잖아. 따라서 이렇게 가도 같은 거니까. 돼, 라고 이야기 하는 거야. 따라서 마지막, 이것은 A는, 자, 44, 역으로 가고 있으니까 더하기 44.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방향이니까 더하기 484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A는 484보다 44만큼 더 크죠. 부등어 부호가 반대로 돼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맞는 건 기억 하나. 네, 그냥 차분하게 가시는 거예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NACL의 전기분해, 전기화학전지 하나 나왔고 이제 전기분해 나왔고딱 됐네요. NACL, 아이고, 첫 번째 NACLAQ, 그래서 이게 물이 포함돼 있어요. 물 비교하시라. 따라서 환원되는 건 물이 좀더잘 돼, 환원은 이렇게 써놓은 거야, 물. 참고로 물이 환원된다. 물이 전자 얻으면 어떻게 되지? 물이 전자 얻어서 수소 부분이 얻어서 수소기체하고 OH-가 생긴다는 라거 알아두면 좋죠. 자, 그렇게 해서 했더니, 야, 가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기체가 생겼어. 수소기체. 야, 수소기체가 생겼다는 건 당연히 누가 있다는 거야. 물이 있다 이 뜻이잖아. 그럼 물이 있으니까 가는 바로 뭐, 아, 물을 포함한 수용액 상태, NaCl 수용액이구나. 그러면 나가 이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환원되는 전극이거든. 따라서 NA 대신에 물이 환원돼서 수소기체가 생겼다 이거고. 그럼 플러스 극에선 누가 나오겠어? 플러스 극에선 NA, CL이니까, 아, 요거는 CL이 있으면 물 속에 전해질로 CL이온이 있으면 그냥 CL2 나온다. 수능에서 다룰 것 같지는 않은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냥. 나는요, 어쨌든 NA, CL, 용융액을 전기분해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NA 나오겠죠. 물질이 n a 하 CL밖에 없는데 뭐. 그때, 애가 하나 나오면 CL이 두 개니까 NA도 두개 돼야 되잖아? N은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몰수 B까지. 기억. 가는 NACL 수용액이다. 맞죠?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은 NA다. 수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NA다. 물이 없으니까 여기는. 다음에 띠건 나의 전기분해에서 생성된 양은 자, 기억이 NA가 CL의 몇 배? 두 배다. 그래서 많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ᄃ대요. 전기분해 기본 묻는 것. 다음 넘어갑니다. 자, 헤세의 법칙 7번. 어, 25도씩 일기압에서 두 가지 결합 반응식과 네 가지 결합의 결합에너지, 결합에너지까지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A가 B 되는 반응이 있는데 결합에너지라는 건 결합을 끊을 때 에너지잖아. 결합에너지라는 건. 그럼 내가 결합에너지로 이 값을 구하려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니까 반응물의 결합에너지는 다 더해주고 생성물의 결합에너지는 다 빼주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근데그 과정에서 첫 번째 결합 CH 나왔어. 너. 다음에 CO 나왔어. 너 구할 수 있고 OH 나왔으니 너도 할 수가 있고 O, O니까 애도 할수 있는 거야. 그럼 모르는 거야. 애는 모르잖아. C하고 O사이 결합 이런 거. 따라서 이건 몇 년째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식이 두개 나왔을 때두개씩 식을 조합해서 필요 없는 거 지워. 그리고 나머지 자료 그리고 그 합한 식 또는 뺀식그 식에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 뜻이죠. 따라서 내가 이두 식을 내가 더해버리면 여기 이제 친절하게 2이 이돼 있고 산소는 합쳐서 4개가 돼버리니까, 그치?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으로 그럼 두 식을 더했을 때 엔탈피 값은 X-1352니까 아, X-1352는 이걸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반응할 때자 왼쪽 반응물은 다 더해준다 했잖아. CH4 사면체 구조잖아. CH 결합이 4개 있잖아. 그런 CH 결합 4개인데 그런 CH4가 2개니까 CH 결합 몇 개? 8개. 따라서 요거 8개 해서 더해 주시고. 다음에 산소. O2가 4개 있죠? O2가 4개 있으니까 얘도 아, 4 곱해서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음, 생성물은 빼주는 것이요. CO2. C 중심으로 해서 이중 결합 2개가 돼 있잖아. CO 결합이 2개 있잖아. 그런 CO2가 두 개니까, 총 CO 결합은 네 개가 있지. 4 곱해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H2O, H2O. OH 결합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런 H2O가 네 개니까, 그렇지. 8 곱해서 빼주시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요한줄 계산하시면 X 구하는 거예요. 아, 너무 해. 그치? 지 <웃음> 이거는.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누군가, 그, 집배 어떤 친구 한 명이, 이런 것들 쉽게 계산하는 법이에요 하고 평가원 문제 때 한번 얘기를 해 줘가지고 오, 신박하다. 끝자리만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보기에서 끝자리가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요거 문제 보다가 끝자리 한번 해볼까 했는데 6, 6, 2, 2에만 4야. 와 아, 그래가지고 할 엄두를 못 냈어. 그래서 샘은 한번 해볼까 하다가 그냥 미안해요. 계산기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잘 한번 계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요 방식 어떻게 하는지 만 알면 되니까. 다음 넘어가요. 음, 외부 압력 일기압에서 압력은 일기압이고요 음, 같은 양의 에탄올 C2H5OH를 처음 온도를 좀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달리했더니 얘는 온도가 좀 낮았네요. 그래서 가열해서 온도를 높였더니 한번 상태 변하고 두 번째 상태 또 변했거든. 그럼 얘는 고체부터 출발한 거지. 그리고 이때가 바로 끓는 점이 되는 것이 보일링 포인트. 기준 끓는 점이네. 일기압에서 끓는 점이니까. 그치? 따라서 이때 이 녀석의 증기압력이, 그렇지. 이 녀석의 증기압력이 일기압인 거지. N은 T2부터 해서 바로 끓는 점값버렸으니까 액체 상태가 되는 것이 뭐. 그쵸? 예. 자, 요 일자 라인이 바로 증기압력이 일기압일 때 이야기 하는 것 거죠. 그 이제 바로 가면은요. 기억. 에탄올의 기준 어는 점입니다. 기준 어는 점. 그러면 이제 t2일 때 액체 상태인 걸 알았으니 어느 점은 t2보다 더낫겠죠 다음에 두 번째. t2도 시에서 증기압력은 1기압 참고로 우리가 끓는다라는 건 끓는다라는 건 외부 압력하고 증기압력이 같을 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 그런데 현재 외부 압력이 1기압이거든. 따라서 이 정도 온도가 돼야지 증기압력이 1기압인 거야. 그런데 얘는 아직 끓지 않았잖아. 끓지 않았다라는 건 외부 압력이 증기 압력보다 크다. 이거에 되는 거죠. 렇지 따라서 아, 이때 증기 압력은 1기압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가 되는 거지. 다음에 t가 t2도 cp 기압에서 에탄올이 기체일 때 t2도 cp 기압에서 이 녀석이 기체일 때래요. 어. t2도 cp 기압 기압은 아, 압력 찾으라 이거구나. 그러니까 원래 t2에서는 끓지 않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끓었다는 건 기체로 만들어 다이 뜻이잖아. 자, 봐. 요게 외부 압력이야. 그리고 요게이 녀석의 증기 압력이야. 그럼 현재 이 상태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증가한다고 라 치자고. 그럼 외부 압력이 증기 압력보다 더센요 상태가 되니까 이때는 뭐 액체 상태가 되겠지. 그럼 내가 이 녀석을 기체로 만들고 싶어. 오케이? 똥 끓이고 싶어. 방법은 뭐 있어? 두 가지 있어. 외부 압력을 낮추거나. 따라서 외부 압력을 낮춘다 해서 감압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증기 압력을 높이거나 증기 압력 높이는 거 보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온도 올리는 게 있죠. 그렇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체로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애는 온도는 현재 T2에서 안끓었거든 그러면 온도는 T2도 시로 맞춰놓은 거야. 온도는 변환 시켰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애를 끓게 또는 기체로 만들려면 그렇지 압력을 낮추면 돼 버린다는 거지. 따라서 음 그때 압력이... 어 그때? 어, 일기압에서는 안 끌었었거든? 그런데 현재는 끌고 있다고? 그러면 그때 압력은 당연히 일보다 낮을 거야. 그 내용이에요. 됐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뒤로 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여기, 8번, 10번 전까지 해가지고, 뭐, 열심히 빨리, 뭐 빨리 풀려고 다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빨리 안 풀어도, 빨리 풀리게 문제 배치를 해놓습니다. 여기 자체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억지로 더 빨리 풀려고 막 하다가 괜히 행해나 실수한다든지 스택 같은 거 꼬이지 마시고, 천천히 가세요. 통상적으로 화투 선택하는 친구들이나, 화원도 마찬가지지만, 1번부터 7, 8번 또는 1페이지 할 때, 시간 제거 풀면, 1등급 나오는 친구나, 또는 뭐 4, 5등급 나오는 친구나, 시간 차이는 한 6문제 정도 풀때 1분도 채 차이가 안 나요. 어디에서 차이 나느냐? 10번 전후로 해서 15번 대까지 거기에서 시간 차이가 엄청 벌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속도를 확 잡아 당기셔야 되고, 여기 8번 문제를, 아 9번 문제를 하면서 왜그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제부터 이제 속도를 확 당겨줘야 되거든. 이런 계산들은. 그래서 문제는 다 봤겠지만, 몰롱도 부피 나왔으니까, 몰롱도 부피 곱하면 몰수 나와버리잖아. 그렇지 따라서 2 0 0 m ml 리리터 곱했으면 리 l 이죠그렇지 또는 숫자가 좀 크다 싶으면 0.2ml. 천으로 나눠버려가지고. 자, 거기에 이 녀석을 녹였어. 아, 두개 합쳤다, 이거죠. 이런 거 하나 체크 딱 해놓으시고. 자, 그러고 해서 용액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용액이 1 몰랄 농도고, 부피는 1L고, 그 다음에 밀도는 1.1 나온 거야. 그래서 몰랄 나왔을 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먼저 한다 했었잖아. 어떻게? 1몰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1몰이면 용액, 용매, 어, 용질 액 용매 용어 1몰이면 용질 몇 그램? 화학식량 100이니까 100g 이렇게 쓰시고 그렇지? 이 녀석이 1몰 있는데 1몰 날 되려면 농도가 물이 몇 그램 있어야 되지? 그럼 1 0 0 g 있어야 지 따라서 용질 100g에 물1 0 0 g 더하면 전체 용액은 1100g 이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밀도가 1.1 나왔으니까 용액의 질량을 밀도로 나눠주면 부피 나오잖아. 1100을 1.1로 나누면 1000ml 그렇죠? 1리터. 그런데 때마침 현재 이 녀석이 1리터가 있는 거거든. 비교. 따라서 너는 1몰이구나. 오케이? 야, 애가 0.2몰이야. 그런데 합쳐서 1몰인 거야. 그럼 애가 몇 몰이 있어? 0.8몰이 있는 거지. 그러면 X는 몰수에다가 화학식량 곱하면 되니까 어디겠니? 1번. 예, 80. 그래서 여기 9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크게 많이 쓸 것도 없지. 않? 연습 조금 하셔가지고 눈에 힘 빡주면 음, 1몰이네? 1100g이네? 1.1이야? 1000ml이네. 1리터네? 아, 너 1몰 있구나. 그럼 너 1이고 너 200ml 0.2니까 아, 0.8몰 있구나. 곱하기 100 하면 80 나오겠구나. 그래서 몇 번씩 반복해서 기본적인 계산 연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몰랄농도 처리하는 거.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 들은 친구들은 많이 봤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좀봐 놓으시면 휙하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거는 30초. 다음 갑니다. 자, 10번 더 스피드에요. 어쨌든, 어, 어쨌든, 물건 용액에 성질이 나오면 그 식을 암기하는 건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식 자체도 굳이 뭐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식 가지고 뭐 한다 했어, 쌤이. 야, 이 녀석의 농도가 얼마인지는 몰라. 막 맛볼 순 없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의 성질들, 즉 끓는 점이 어떻게 됐을까? 어느 점이 어떻게 됐을까? 삼투합은 어떨까? 이런 것들 가지고 그 안에 용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몰분율이든 몰랄 농도든 오케이? 뭘농도든 간에 그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라 했잖아. 따라서 여기에서도 출제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묽은 용액의 성질, 끓는 점 변화라든지 어 어느 점 변화처럼 온도 변화나 삼투압이나 또는 증기압력 등의 자료를 줘가지고 그 용액에서 용질과 용매 간의 몰수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해라 이 뜻이에요. 따라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식을 머릿속에 끄집어낸 다음에 식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죠. 근데 그게 머릿속에서 돌어져야 돼.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들을 전부 다 변수처리 쫙쫙쫙 해주시고 변수처리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몰수관계로 뽑아내시면 돼. 따라서 A는 5.5, N은 6.7에서 하는데,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했지? 도퍼몰라리 내림상수? 5.1도씨가 변하면 1몰라리야 20.4도씨가 변하면 1몰라리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숫자가 더럽죠? 통상적으로 뭐 K라든지 A라든지 뭐 3이라든지 딱딱 정해진 숫자를 주는데, 상대적으로 꽤 더러운 숫자를 줬어. 왜 그런가 봤더니, 4배 관계라 이거죠. 그럼 이 4배 관계란 의미가 이제 문제 풀때 이제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잖아. 즉, 용질의 비율이 같을 땐, 오케이? 몰랄 농도로 했을 때, 같은 몰랄 농도일 때 애보다 애가 온도 변화가 4배가 더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 자료를 통해 가지고 온도 변화가 몇 배인지 비례 관계 하나 파악 좀 해놓으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몰랄 농도는 기준이 음, 용매 기준에 용질이 얼마냐 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학식량이, 아, 화학식량도 물었네. 그러니까 실제 몇 몰인가도 물었기 때문에 숫자도 보기 좋게 해놨잖아요. 100이라고. 따라서 기준. 1000g으로 맞춰주세요. 1000. 그럼 N은 10g이고 10배. 애도 1000g 맞추면 N은 20g 들어간 것이 지이렇게 뭐. 제대로 쓸까요? N은 10g, 20g. 그렇죠? 따라서 A하고 B의 용매의 질량을 1000으로 딱 맞춰놓으면 애보다애가두배더 많이 들어갔다. 이런 거알수 있는 거야. 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몰랄 농도식 머릿속에서 온도 변화 알죠? 온도 변화? 온도 변화? K값 곱하기. 물의 용매의 진량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그렇지? 이게 몰수에서 싹 돌아야 돼. 그러면서 어머, 나 지금 이두개 맞춰줬어. 지우자 이거예요. 그럼 결론 K에다가 용질의 몰수 곱이 온도 변하잖아요. 자, 그러면 온도 변화 한번 해볼까? 온도 변화. 5도야. 몇도 떨어졌어? 5도 변한 거지. 5도 변한 거야. 그런데 A보다 A가 자 K값이 몇 배야? 4배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용질도몇 배야? 그렇지? N은 2배지 따라서 전체 몇 배? 8배 되는 거잖아. 따라서 애는 어, 미안해요. 0.5도죠. 0.5도. 그럼 0.5도의 8배만큼 온도가 변한다 이거예요. 그럼 8540이니까 4도만큼 온도가 어느 점 떨어지는 것이 그치? 따라서 6.7에서 4도를 빼면 얼마나 와? 예, 2.7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별거 없죠. 기억갑니다 자, 1의 몰랄 농도는 0.1보다 작냐. 그런데 이제 이게 용질의 질량은 나왔는데 그 분자량이나 화학식량 모르니까 몰수는 모르잖아. 그걸 이걸 통해서 보라는 거죠. 보세요. 어? 0.5도 올랐어요. 5.1도가 변하면 1몰랄입니다. 그러면 0. 이게 됐을까요? 0 5 1도씨가 변하면 0.1몰랄이거든. 그렇 그런데 얘는 0.5도 변했으니까 온도 변화가 A보다 작으니까 몰랄 농도도 0.1보다 작겠죠. 그거 묻는 거고 계산할 필요 없이 비교하는 거. 다음에 A는 4.7, 2.7이죠. 그래서 땡 틀린 거고. 다음에 X의 화학식량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X의 화학식량 음,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화학식량에선면몇 번인지 뽑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 아, 어디 갔니? 어디 갔니? 100g 음. 할게요. 아따, 디귿보기. 음. 그러면 이제 똑같이 내가 이걸 1,000g으로 맞춰준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거기에서 몇도 변했냐면 0.5도 변했거든. 그럼 0.5도 변했다는 건 5.1도가 변해야지 1몰날, 즉 1,000g에 1몰 있다 이 뜻이야. 그러면 0.5도가 변하면 얼마 된 것이 온도 변화가 5.1분의 0.5배잖아. 그렇지? 그럼 몰수도 1몰이면 5.1인데 0.5니까 몰수도 5.1분의 0.5몰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몇 그램이라고? 어디 나왔니? 10그램이죠. 실험 1에서. 나 이거 10그램으로 맞춰줬으니까. 따라서 분자량은 1몰일 때 화학신량은 1몰일 때 질량이거든. 그러면 요거요거 요거 넘어가면 위에는 5일 나오고 밑에는 0.5 나오니까 2 곱하면 2, 50, 2, 1은 이렇게 되겠네. 1 0 그래서 X의 화학신량은 1 0이다 맞는 거죠, 뭐. 됐죠? 예. 계산해야 되는구만, 티극에서 네. 그래서 답은, 예, 기억하고, 디귿됩니다 하여튼, 10번 더, 이렇게 여러, 요 정도는 다 머릿속에서 있어가지고, 요런 관계 뽑는 거. 그냥 시계 막 주구장창 대입해서 푸는 문제들은 거의 수능에서 다루지 않잖아요. 오케이. 요런 파트는 개념 묻는 거니까. 그래서 요것도 속도 빠르게 휙휙 넘어갈 수 있어야 되고. 다음에 이제 산의 이온화 상수 문제죠. 이것도 당연히 이 식에 대해서는 그냥 뭐식 되게 짧으니까 해봐야 음, H2A라 돼있네. 쓸까요? 그래요. H2A. 위에는, 위에는 HA2- 곱하기 수소이온이죠. 그렇지? H플러스 써줄게. 박스는 귀찮아서 안 치고. 그리고 이제 삼만 또는 염기만 있었을 때 근사식이 몰농도에 산의 Ka 값이니까 수소 이온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 골라서 쓰시는 것이 뭐 됐죠? 자, T 도시에서 Na 아 이거 런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어, 가수분해는 거안 하니까 강산 강염기에서 이온들은 오케이 짝 이온들은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따라서 같은 몰농도 집어넣었네. 두 개를 같은 몰농도를 딱 혼합을 해서 수용액을 만들었거든. 자, 그래서 가를 나타낸 것인데 그 가가 이렇게 돼 있어. 와, 같은 양 넣었는데 이게 0 9네요 0.9. 음. 그리고 이제 가에 0.1몰 농도 HCl 처음에는 산 집어넣은 거고. 그다음에 나에 다시 0.1몰 농도 NaOH. 이게 몇 밀리몰 집어넣었지? 0.1밀리몰. 여기도 염기를 얼마 넣었어? 다시 0.1mm, 아, 강산 넣었잖아. 처음에 강산을 0.1mm 딱 넣었는데, 그 다음에, 아이고, 미안해. 원래대로 돌려줄게. 해서, 강염기 0.1mm를 함께 집어넣은 거야. 다시 원래대로 돼버린 거야. 첨가해서 만들었다. 기억부터 갑시다. 기억. pH 구하라고 했죠.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나와 있잖아. 요것분에 요거가 0.9라고. 그렇지 따라서 이게 0.9 나왔으니까 싹 넘겨버리면, 기억보기이다 풉니다. 수소이온 농도는? 예, 0 9분의9분의 9분의 10이죠. 9분의10 곱하기 10에 88승이니까 10에 마이너스 7승.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치? 따라서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를 취한 게 ph니까 ph 얼마? 7, 예, 플러스 로그 9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예. 따라서 기억보기 7보다 크다가 맞죠. 다음에 는 나에서, 나에서 산 넣었잖아. 그럼 이제 그 표형이동, 러샤틀리에 원래 신겼으면 되죠. 그럼 산을 집어 넣었으면 이 녀석의 양이 많아져. 그럼 정반응 우세야, 역반응 우세야. 예, 역반응 우세잖아. 그럼 역반응 우세니까 이 녀석의 양은 많아지고 이 녀석의 양은 줄어들죠. 따라서 0.9. 원래 값보단 작아지게 되는 거지. 겠스땡 땡고. 다음에 디겟은 다도 원래대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럼 다시 원래대로 만들었는데 얘 비교가 다 나하고 비교하러 있네. 그럼 나랑 비교를 하면, 염기 집어 넣었잖아. 공통이온 효과. 따라서 이 녀석이 양이 주니까, HA의 양은 증가하고, 다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양은 감소하겠죠. 따라서 H2A의 양 감소했으니까, 나보다 다가 더 많다가 아니고, 적다가 돼야 되는 거지만. 됐지? 오케이? 완충용액은요, 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치? 그 변화를 최소화시켜주는 것 뿐이지. 그게 이제, 니은하고 디금 묻는 겁니다. 네. 다음. 넘어가요. 자, 평형 문제입니다.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만들어지는데 전체 개수는 1대1대1이네요. 그리고 주어진 자료가 온도 T에서 A, B, C가 각각 1몰씩 들어있대. 처음에는 전부 다 1몰씩 들어있는데, 외부압력을 필요로 내가 바꿔버렸어. 그랬더니 새로운 평형 상태에서 C의 몰분율 나왔습니다. 몰분율. 그때 피감 물었죠. 여러분들, 그, 뭘, 이게 뭘수로 써도 되고요 오케이? 뭐, 표형상수를 내가 뭘수로 써도 되고, 근데 뭐, 부분 압력 써도 되고, 뭘 분율 써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처음에 몰 수가 1, 1, 1다 나왔으니까, 뭘 분율이 전부 다 3분의 1씩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을 P로 바꿨을 때, C의 몰 분율이 2분의 1 나왔잖아. 참고로 A하고 B가 같은 양이 있는데, 개수도 1대1이거든. 그럼 정반응으로 가든, 역반응 가든, 그렇죠. A하고 B의 몰수는 항상 같아. 그 얘기는 A하고 B의 몰분율도 같다 이거죠. 오케이? 뭐, 어, 그리고 또는 P 이용해서 부분 압력으로 써도 상, 뭐, 되기는 돼요. 근데 경험상, 그, 몇배되는가를 우리가 비교를 할 때에는, 예, 몰수나 몰분율 두 가지 쓰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근데 참고로 몰수 같은 경우는 부피 항목이 살아있잖아요. 그치? 오케이? 따라서 부피 항목, 내가 압력 P일 때 부피를 계산해야 되고, 그러려면 또 몰수 계산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따라서 저는 몰분율로 갈게요. 몰분율로. 그래서 몰분율로 가게 되면, 그냥 X라 쓰고 밑에 A라 쓸게요. A의 몰분율, B의 몰분율, C의 몰분율. 그렇죠그 다음에 P분의 RT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만. 그리고 반응물 개수업 2에서 생성물 개수업 1 하면 되니까. 이게 머릿속에 싹 살아있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비교할 거니까 RT는 지워도 되죠. 온도 안 바꿨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하니까 K값도 일정이거든. 그럼 K값이 일정이면 넣어 몇 배, 넣어 몇 배, 넣어 몇 배, 넣어 몇배한 값이 전부 다 때려넣었을 때 1로 나오는 그때 압력을 계산하면 돼요. 됐죠? 뭘분율 한번 써볼까요? 뭘분율 A, 뭐 1몰, 1몰, 1몰 있었으니까 3분의 1씩 다 들어가 있죠. 3분의 1씩. 그 다음에 새로운 평형에서 C의 물분율이 2분의 1이면 나머지 A하고 B하고 합쳐서 2분의 1이잖아. 근데 A, B는 1대 1로 같으니까 이렇게 할까? A의 물분율을 4분의 1, B의 물분율을 4분의 1, C의 물분율은 예,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다 됐죠? 네. 자, 그러면 비교하자고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왼쪽이 오른쪽 됐을 때 비교. 그럼 그대로 쓱 들어가면 A 몇배 됐니? 요게 요거 됐으니, 3분의 1이 4분의 1 됐으니, 까 4분의 3배. 물분율이 B도, yes, 4분의 3배. 1승. C는, 요게 요거 됐으니까 2분의 3배. 응, 됐죠? 예, 네, 2분의 3배. 그리고 압력은 역수예요 역수인데, 이걸 올려버립시다. 위로. 음, 응. 아예 그냥 계산을 할게요. 예. 네. N은 1기압이고, N은 P기압이니까 몇배 됐어? P배. 따라서 그대로 쓰면 되겠네. P분의 1. 요 값이 1돼야 되는 것이. 따라서 이거 쑥 넘기면 요게 피가 돼버리고 요거 계산하면 피 떨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2, 3, 3, 3 지워지고, 0, 2, 2, 0이 지워져버리니까. 얼마 나와요? 어, 분모는 3 떨어지고, 위에는 4, 2, 8 이렇게 나오겠네. 뭐가? 피가. 그래서 3분의 8답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시간 뭐쓸 건지 결정해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니까 요즘에 이제는 이제는 기본적인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이것도 속도. 그래서 사실상 계산해서 여러분들 속도를 좀받쳐주는 문제들이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쭉내 나이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사실상 두 번째 페이지까지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리죠. 넘어가요. 네, 요거는 증기압력 기초 문제. 와, 이, 이 정도가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내가. 증기압력이잖아요. 760미는데 요 H는 아, 증기압력과 760, 외부압력과 증기압력 차이. 외부압력에서 증기압력 뺀값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진공이니까 요 H2가 바로 뭐 되는 거지? 이 녀석의 증기압력. 따라서 760에서 증기압력 H2 뺀 것이 H1이구나 이것만 알면 H1하고 H2 합친 값이 그러면 760이 다르가 알수 있는 거지. 뭐. 그럼 A 얼마 나와? A, 620 이렇게 떨어지겠네. 합쳐서 760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 A는 620이다가 맞고. 그러면 외부압력이 770일 때 H2, 이 H2가 증기압력이라고 했잖아. H2가 증기압력인데, 증기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온도하고 물질의 종류야. 그리고 만약에 이 녀석이 용액이면 농도, 몰분율, 몰분율 X라고 쓸게, 이렇게. 딱이 정도죠. 그런데 이제 외부압력만 내가 바꿨지, 온도 안 바꿨어, 종류도 그대로야, 딴거 섞은 것도 없어 하면 증기압력은 일정. 따라서 H2는, 어, 얼마니? 어, 760대 실험에서 H2가 어디 있니? 어, 300 나왔잖아요. X, X였을 때. 300이죠. Okay? 변함이 없는 거고. 자 외부압력이 300일 때 끓는 점이라 했습니다 우리 현재 외부압력을 760으로 똑같이 했을 때 증기압력이 X가 Y보다 크거든. 그럼 X가 더 크다는 건 X가 좀더 기체가 잘 된다는 거고 그러면 Y가 기체가 잘안 돼. 따라서 Y의 끓는 점이 더 높다는 라 거지. 따라서 외부압력이 300, 300 중요한 게 아니지. 일정할 때야. 외부압력이 일정할 때 끓는 점은 Y가 X보다 높다가 맞죠. 기억도 맞죠? 네, 게스탑은 기억하고, ᄃ. 3점 치고는 그냥 주는 문제 정도, 개념적인가. 다음 넘어가요. 음, 시간 나온 거 보니 반응 속도죠, 그렇지 A하고 C의 개수는 나왔다는 거. 보통 개수를 한개 주면, 개수 관계해가지고 내가 문제 해석은 못 해. 자료 해석한 걸 가지고 개수를 맞춰줘야 돼. 그런데 이것처럼 개수를 이렇게두 개를 주면 이두 개를 활용해서 뭔가를 뽑아내셔야 되는 거야. 어, A의 변화하고 C의 변화는 2대1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강철 용기. 강철 용기네요. 그러면 강철 용기니까 귀찮아왔어 머릿속에서. 아, PV는 NRT인데. 온도는 T로 일정이야. 부피도 일정이거든. 그러니까 압력이 뭘수고나가 쥐쥐쥐쥐쥐 돌아야죠. 따라서 압력이 일기압 A를 하나 넣었을 때. 그 때, 반응이 진행될 때, 반응이 진행될 때, C의 부분 압력, C의 몰수 변화죠. C의 몰수 변화. 그래서 0, 4분의 1, 그 다음에 8분의 3 됐거든. 숫자 좀 보기 좋게 바꿀게요. 8분의 2로. 그럼 얼마 변했어? 처음 100초 동안 C2 변했고, 그 다음에 또 100초 동안 1 변했으니까, 반감기가 몇 초? 100초. 반감기가, 애가 T 2분의 1. 반감기가 100초인 1차 반응이구나. 그걸 내가 할수 있다는 거지 뭐. 됐죠? 이건. 숫자 8분의 1 이런 게있으면다8 곱해버릴까요? 8다 곱해버리면 전부 다 곱해버리면 A가 8몰이 있을 때, 그렇죠? 8몰 그러면 C는 2몰, 여기는 3몰 그럼 내가 여기다가 A 하나 딱 쓰면 A가 전 8몰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다음에 A가 4몰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A가 4배했을때 C가 2가 생겼다가 맞잖아 2대 1이니까, 그렇지? 이거, 네네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t가 100초일 때 b의 부분 압력이 1기압 나왔네. t 100초일 때 b의 부분 압력이 1. 근데 내가 전부 다8 곱해버렸으니까 8이라고 쓰면 되죠. <웃음> 뭐예요? c가 2가 생겼거든? 그때 b는 없다가 8이 생겼어. 그럼 이 동그라미가 바로 c의 변화, 이 동그라미가 b의 변화. 개수비죠. 따라서 몇대 몇? 1대 4. 그래서 s m b는 4구나. 이렇게 뽑는 거죠. 그냥 기본적인 계산, 뭐, 화학 반응식 기본 계산 문제. 기억가까요 T200초일 때 혼합기체의 압력 쭉 쓸까요? A는 2될 거고 B는 요 변화에 또반 생기니까 10이 되겠죠. C는 요렇게 3이 있을 거고 다 더하면 얼마? 2 더하기 3 더하기 10이니까 17. 그리고 실제는 내가 8 곱해서 나온 거니까 8 나눠줘야지. 그래서 8분의 17이 안 맞고. 순간 반응 속도는요. 우리 1차 반응은 반응 속도가 K 곱하기 A의 농도의 1승이거든 그런데 온도나 총매, 총매 안 썼고 활성화 에너지갖고 그리고 온도 같으면 K값 치워지잖아 따라서 속도는 A농도 비교하라, 이겁니다. 강철 용기니까 부피는 일정하잖아. 따라서 a 의몰수 보라, 이거죠. 따라서 100초일 때하고 200초일 때 A가 4하고 2니까 100초일 때가 200초일 때보다 두배더 빠르다. 맞는 말이지. 다음에 세 번째 디귿. 평균 반응 속도는 여기 에다 쓸게요. 밑에 쓰기 불편해서 0에서 100초 동안에 그러니까 이식 쓰면 돼요. 뭐 시간, DT분의, DT도 아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에 A가 얼마 변했나? 따라서 0부터 100초 동안, 100초 분의, 100, 아휴, 1이라고 쓸까요 100분의 A 얼마 변했지? 8에서 4로 4 변했고. 그다음에 또 0에서 200초 동안이네. 2분의, 2 0 0분에 8이 2 됐으니 6 변했죠. 그래서 이거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쓱쓱쓱쓱 지워지면 쓱쓱 4대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2배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땡. 답은 기억하고 리연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도 뭐 걸리는 거 없지. 이거야 뭐 우리가 그 반응속도 연습할 때 그냥 숫자 쓱슥 써가면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음. 지옥입니다. 자, 산이에요, 산. K 구하는 거. 뭐잘 아시겠지만. 뭐, 산에서 K 값은,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지 한번 쓰는 거고, 이거 화투 처음으로 한, 뭐,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들은, 음, 하지 마. <웃음> 아, 하지 마. 힘들어. <웃음> 그때 난꼭 해야겠다는 친구들은, 그냥 식 무조건 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모든 식들은, 이해를 하고 해오셔야 돼. 이해를 하고. 막 그래야지 이해를 하지 않고 식을 외우면 이 식을 내가 어떻게 변형해서 뭘 뽑아낼지 어떻게 쓸지를 잘 판단을 잘 못해.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 문제는 이렇게 해, 저 문제는 저렇게 해. 왜 그런지를 완전히 이,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해. 근데 이식 자체를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 뭐, 이 식을 받아들인 친구들 같으면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이거, 이거 묻는 거구나. 이건 이렇게 바뀌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물 흘러가듯이 스무드하게 갈 수가 있어. 그식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왜이 식을 이렇게 쓰는지도. 오케이? 분사. 왜 쌤이 박스를 안 치는지도. 그렇지 <웃음> 귀찮아서, 네. 머릿속에서 해놓으시고. 네, 그래요. 2 5도 c 에서 음, 0.3몰농도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pH가 3이니까 수소 이온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3승이야. 따라서 이거하고 이걸 통해서 아너약산이 약산이구나. 그래서 분사할 수 있겠구나. 그거 하나 뽑아내시는 거고. 자그 상태에서 약산인데 NaOH를 넣었더니 pH가 5가 돼버린 거야. PhO. 자 일단 요걸 가지고 K값 계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요거하고 요거 이거 알고 있으니까 0.3몰농도. 따라서 여기 대입해서 0.3 때려 놓으시고 해줄까? 응, 0.3. 위에 그때 pH가 3이니까 1 0의 마이너스 3승 그거 제곱하면 되니까 1 0의 마이너스 6승.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승이다. 하나 뽑는 거고. 따라서 기억은 틀렸다는 거 아시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는 이 예, pH 5니까 요거 쓰는 거죠. 애랑 예 관계. 질문이 이거 물어본 거니까. 따라서 이때 pH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거든. 싹 넘기시면 리온 보기 HA분의 A 마이는요 동그라미 요거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n 는 여기에서 이 녀석만 싹 넘기면 되잖아. 따라서 3분의 1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애도 10의 마이너스 5승이잖아. 싹싹 지워지네 끝. 3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고. 세 번째, 나의 이걸 추가로 녹여서 0.3몰 농도 됐다는 건데 여기 중요한 워딩이 하나가 있어, 부피가 일정하다고. 그럼 몰 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 수잖아? 처음에 얼마 있었어? 0.3몰 농도 100ml니까 30ml몰. 거기에 이 녀석을 넣어서 이거 몰 농도가 0.3몰 농도 100ml로 게다가 부피 일정이니까. 즉 30ml몰. 아, HA30ml에 NaOH30ml 딱 넣었다 이거죠. 따라서 디겟은 바로 중화점이에요. 그럼 중화점에서는 잘 알겠지만 우리 염의 가수분해 쓰잖아. 약산, 약염기의 경우에는. 따라서 이 녀석의 KB값 얼마 나오지? 곱해서 1 0의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KB값은 3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9승 나올 거고 어쨌든 똑같죠. 이걸 KB 바꾸고 이거를 OH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럼 질문은 내가 OH가 궁금하다, 이거야. 그럼 OH 궁금하면 k b 에 몰농도 꼽해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그리고 루트 시어 버리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몰농도, 누구의 몰농도? 그렇지, 100% 전부 다 이온화가 됐을 때 A-의 몰농도 넣는 거니까. 따라서 A-의 몰농도 딱 하고 때려넣어버리면 뭐 부피 일정하잖아. 그럼 몰수도 같으니까 몰농도 0.325도 있고 있어, 뭐. 됐지? 이게 OH-의 농도고, 거기에 루트 씌워버리면, 이게 OH-야. 됐죠? 그러면 쓱 하면 3 나오고요. 10에 마이너스 10승이니까, 10에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떨어지겠네. 됐죠? 그럼 POH가, POH가 5-3이잖아. 5-, 5 로그 3. 미안해요. 3이 아니고, POH. 그럼 PH는, 그 PH 물었죠? 그러면 9 더하기 로고 3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9보다 크구나. 알수 있는 거지. 됐죠? 예. 여튼 그쭉 가옥 계산하시면 1분 정도로 충분히 잡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쌤이. 이제 막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게 나올 정도로 기본 연습 좀 많이 해놓으시고. 기본 연습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뭐 다량의 문제를 막 풀려고 하지 마요. 한두 가지 문제를 한열 번에서 이십 번 반복하면서 풀이과정 줄이시고 그리고 문제 문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좀 느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전히 내가 무기가 갖춰졌어. 그러면 그때부터 다른 문제들 푸는 거예요. 다음. 자 A하고 B가 반응해서 C가 반응 왔다 갔다는 하 반응 평형이네 평형. 그래서 농도로 정의된 평형 상수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꼭지로 분리돼 있는데 강철 용기 이게 문제가 쓱싫어서 그렇지.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내가 C만 넣었어. 뭐 C만 넣어도 역반응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평형 상태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평형에 도달했을 때 혼합기체의 부피가 4, 5분의 4리터 나온 거고. 이래서 전체 부피가 5분의 4, 4분의 5리터.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딱 고정을 시키고 그다음에 꼭지 열어서 섞어버린 거죠. 5분의 4리터에서. 그래서 새로운 표형상태 2에 도달했는데 그럼 이 실험에서 기어 K값이 얼마야? 즉 여기에서 표형됐을 때 K값 구하라 이 뜻이고 다음에 니는 그럼 거기에서 C의 부분 압력이 얼마니? 뭐 전체 압력은 피스톤이니까 전체 압력은 1기압일 거 아니야. 그럼 C의 부분 압력이라는 건 전체 압력이 C의 몰분율을 곱하면 되잖아. 아! 전체 몰수에서 C가 몇몰 차지하냐, 그거 묻는 거죠, 뭐. 그 다음에 디귿은 섞었을 때 A의 양이 4분의 1보다 크냐, 작냐. 실제 계산은 C 어려워요. 그게 d 보기로뭐 묻는 거지? 어, Q가 커, K가 커, 그거 묻는 거잖아. C는 똑같은데, 그치? 응. 할게요. C만 있습니다. 역반응이 되면 전체 변화는 플러스 1이죠. 자, 그 전에 압력하고 등등 나왔을 때 P 곱하기 V는 N T 온도 일정이니까 PV를 몰수로 잡죠. 압력 1이고 부피 1이니까 아 1몰, 요 몰수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거네. 어 되게 편하게 났네 따라서 실린더 속 혼합기체의 부피가 4분의 5리터면 혼합기체의 몰수도 4분의 5몰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편하량 이용해야죠. 1몰 이었는데 4분의 5몰이면 몇몰 증가한 거야? 4분의 1증가잖아 플러스 1이 아니고 4분의 1만큼 증가한 거야. 몇 배? 4분의 1 배. 그럼 모든 변화를 4분의 1배 시켜주면 되니까, 음, A는 4분의 1 몰. B도, 음, 4분의 1 몰. 그 다음에 C는 4분의 1이 사라지지. 여기서 4분의 1 사라지니까, 이쿠 4분의 3 몰. C. 따라서 다 합쳐서 4분의 5 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K 값 계산하면 돼. K 값을 몰수로 할까요? 몰수? 그럼 몰수로 하게 되면 A의 몰수부 곱하기 B의 몰수분에 C의 몰수하시면 되잖아. 따라서 밑에 4분의 1. 아, 이 정도는 암산해야 되는데, 그렇지? 4분의 3다 1승이니까 곱하기 부피인데 반응물 개수합에서 생성물 개수합 빼니까 2에서 1 빼버리면 되죠. 그럼 반응물 개수합 어, 2에서 1 빼면 1 나오네. 그냥 부피 곱해주면 돼. 부피는 얼마? 4분의 5리터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 4분의 5. 그럼 뭐, 4, 4, 4, 4, 4, 4, 4, 16? 이렇게 다 지워져버리네. 얼마나 와? 3, 5, 15 떨어지는 거지. 그쵸? 응. 음. 그래서 기억은 15다. 맞고요 다음에 니은 1에서 C의 부분 압력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체가 1기압이잖아. 그러면 니은 보기, 자, 우리가 기억보기 이렇게 풀었고, 니은 보기는 전체 C의 부분 압력은, 뭐, PV는 NT 써도 되고, 전체 압력에다가 C의 몰분율. 하나, 하나, 세 개니까 전체 5분의 3 차지하고 있지. 이렇게 하셔도 괜찮고. 그래서 5분의 3기압이다 부분 압력 등등 부를 때에는 전체 압력에다가 몰분율 곱하는 것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PV는 NT 이용해서 그것도 해놓으시고, 둘 다. 뭐 문제에 따라서 이게 편할 때도 있고, 저게 편할 때도 있고, 막 그래. 다음에 디기보기 E에서 이제 고정장치를 딱 하고, 하고 나면 여기는 4분의 5리터예요. n 는 1리터고. 그리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3분인데 B가 5분의 1이 더 들어온 겁니다. 그때 디귿보기 우리 연습 많이 몇 번씩 했었잖아요. 그치? 그때 그 A의 양은 4분의 1, 현재가 4분의 1이거든. 그러면 정반 섞었을 때 정반응 우세면 4분의 1보다 작은 거고 역반응 우세면 4분의 1보다 큰 거고 이동하지 않으면 그냥 4분의 1인 거지. 따라서 K하고 Q값 비교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K분의 Q 하기로 했었잖아. 식은 똑같다고 라 했지. K분의 Q? 그럼 어떻게 한다고 라 했어? 우리 몰수로 쓰기로 했으니까 둘다 몰수로 그대로 쓰시면 A는 몇배 됐어? B는 몇배 됐어? C는 몇배 됐지? 그리고 부피는 몇배 됐어? 그리고 이 값이 1보다 크냐 같냐 작냐로 비교하시면 된다고 했지. 그러면 이제 전과 후 비교하면 A는 안 변했으니까 치우고 C도 뭐 B만 집어넣었잖아. B만 넣었으니까, 안 변했으니까, 치우고. 그럼 B, B는 몇배 됐고, 부피는 몇배 됐냐? 그것만 따지면 끝나는 거네. 그럼 부피. 전에는 요거, 요 녀석하고 전체 비교하는 거야. 에? 전에는 4분의 5리터인데, 다 섞어버리면 요거 1리터잖아. 4분의 5에 1 더하면 몇 리터 되지? 4분의 9리터 되잖아. 그치? 따라서 부피는 몇배 됐어? 5분의 9배 됐네. 부피는 5분의 9배. 응, 5분의 9배. B는 몇배 됐죠? 음, B는 4분의 1이 있었는데, 요거, 요거 섞어, 애도, 아, PV 그대로 쓰면 몰수 나온다라고 했죠? 5분의 1 몰이거든. 그럼 그대로 섞으면 몇몰 되지? 20분의 9몰 되잖아. 그럼 애가 이거 된 거야. 몇배 됐니? 4분의 1이 20분의 9 됐으니까 5분의 9배 됐네. B는 5분의 9배. 근데 그걸 밑에 역수니까 9분의 5배라고 쓰시면 되죠. 1 나오네요. 분모 있으니까 위아래 또 바꿔야 되잖아. 5분의 9배를 위아래 바꾸면 9분의 5배. 그럼 싹 지워지니까 1. 의미가 뭐야? Q나 K나 같아. 즉, 열었을 때 그때가 음, 같기 때문에 평형 이동이 없어. 따라서 갔다가 작다가 아니고 같다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렇 풀고 나니까 이렇게 너저분해 보이냐? 음. 그래서 이것도 그냥 평형에서 힘 많이 뺀 문제이기 때문에 힘을 많이 뺀 거잖아요. 이것도. 복잡하게 놓은 것도 아니고 계속 일반적으로 쭉쭉 푸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 13번 빼고요. 뭐 9번, 10번, 11, 12그 다음에 14, 15, 16에서 문제당 1분 정도로 해가지고 쑥쑥쑥 갈릴 수 있어야 돼요. 수능에서 어느 이상 등급이 목표라고 치면 막장 갑니다. 여기 마지막 장도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17번은, 음, A 개수 나왔는데, 과연, A는 개수가 주어졌는데, B, C는 주어지지 않았잖아. 따라서 저 바, 당장에 저식 가지고 뭔가를 뽑아내는 건 불가능해. 따라서, 여기에서 뭔가를 뽑아서 개수를 내가 맞춰야 된다는 거지. 7단 친절하게 1차 반응이다라고 주어졌어. 그럼 반감기 내가 찾아야 되니까, T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뭐, 되겠죠? 그러고 나서 변화량 찾는 겁니다. 그때, 자, A의 몰수는요, 음, 응, 8이 있었어, 4가 됐어, 2가 됐어, 1이 됐어, 이렇게 가는 거고. C의 몰수 변화는, 음, 응, 8 변했어, 그 다음에 더하기 4, 그 다음에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가는 거고. 전체 변화도 1차 반응은 똑같은 비율로 가버리거든. 주어진 자료가 전체 압력이잖아, 전체 압력. 여러분, 우리, 기체 PV는 NT에서 온도 같잖아. 강철 용이니까 부피 같잖아. 전체 압력이 바로 전체 몰수에 해당하는 거야. 그래서 몰수로 놓고 푸셔도 괜찮아. 알겠지? 그런데 분수가 나와서 싫다. 그럼 6몰로 바꾸세요. 3, 2, 6이니까. 따라서 처음에 A만 넣었지. A, 6 있다 쓰시면 되지 뭐 있어. 그럼 다6 곱하면 전체가 8이야. 6 곱하면 3, 3은 9야 이거잖아. 그럼 처음 과정에서 얼마 변했어? 전체 플러스 2 변했고 그 다음 과정에서 전체 플러스 1 변했으니까 반감기는 T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압력은요 나누기 6하시면 되죠. 그렇지? 오케이 압력에다가 6곱해서 몰수 뽑아낸 겁니다 우리가. 자 그리고 T와 e T에서 기체의 전체 질량물의 c 의 질량인데 상태 잘 보세요. 액체가 있으면 낭패니까 기체 기체 기체니까 반응이 어떻게 되든간에 분모 전체 기체의 질량은 똑같아야 되거든. 그렇지? 기체의 전체 질량은 똑같아야 돼. 따라서 t 와 E t 에서 전체 기체의 질량분의 C의 질량이 X하고 8분의 1 나왔어.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처음에 C가 생성물이니까 2 생겼어. 그 다음엔 1 생기니까 여기하고 여기에서 생성된 C가 2이면 여기 C는 전체가 3이 생기잖아. 우리 그그 뭐야 그 반감기 이런 문제들은 숫자를 좀 만져줬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또 만져주면 되지 뭐. 만져준다는 게 야맨 아니야. 원래 n 자 붙이는 거야 n 자, 즉 내가 2 더하기 1에서 내가 이걸 3으로 맞춰줄 거라고. 그럼 38의 밑에 24가 되는 거지. 엄밀히 말하면 3n 3n 4더 24w야. 귀찮아서 그거 안쓴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야매구나,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얼마 나와? 이 전체 질량은 같으니까 24. 그런데 여기까지 2, 1, 3 생겼으면 저기서는 c가 2가 생길 거 아니야. 따라서 2라고 쓰는 거지 뭐. 그래서 x는 얼마? 12분의 1. X는 1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고, 이제 B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 자료까지 해서 내가 C까지 구해줬으니, 이제는 이제 B만 구하면 끝나는 거거든? 자, 그런데 이제 3t, 한번더 갔네요. 3t까지 갔을 때 C의 부분 압력 나왔어요. 여러분, 이 압력에다가 지금 우리가 뭔 짓을 했냐 하면, 어, 6을 곱해서 몰 수를 뽑아내준 거거든? 따라서 여기에서도, 자, 요 과정 쫙! 일로 뽑읍시다. 칼이 모자라서. 6 곱하면 C의 몰수 나와요. 그럼 6 곱하면 24분의 7 곱하기 5 곱하면 6, 4, 24, 4분의 7 이렇게 떨어지겠네. 맞지? 음. 이만큼 C가 생겼어. 그럼 A는 처음에 6 있었거든. 그러면 이게 반감기니까 6의 반에 반에 반 사라지잖아. 8분의 6이 남는 거네. 8분의 6A가 남으니까 4분의 3A가 남는 거지. 우리 개수라는 건 이거와 이거의 개수라는 건 변화량의 비잖아. 그럼 이 과정에서 A는 얼마 변했지? C가 4분의 7 생길 때 A는 6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되니까 A는 4분의 4, 6에 24에서 3 빼면 21 되잖아. 이만큼 A가 변한 거야. 그럼 A의 변화와 C의 변화가 바로 개수비잖아 7, 3, 21인가? 3대1 떨어지네. 그래서 너는 1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대체? 그러면서 한 가지 더할수 있는 거. 자, A가 여섯 개 있었는데, 여기는 A가 몇개 있어요? 예, 반감기 한번 지났으니까 3A죠. 그래서 A가 3변할 때 전체는 얼마 변했지? 2가 증가했어. A가 3변했을 때 전체는 2가 증가했어. 여기다 쓸게요. 2가 증가했어. A 개수에 2 더하면 생성물 개수 합. 그러면 생성물 개수 합은 5가 돼야 되니까 B는 4 떨어지죠. 그렇지?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 관계. 따라서 답은 S, 3분의 1이다. 가는 거죠. 넘어가요. 예, 다음. 그러니까, 그, 여기, 이 문제도 화학 반응식이고요. 요 다음 18번이야. 화학 반응식이고요. 20번도 그거고요. 잘 하셔야 돼요. 연습 많이 하셔서. 기본 계산을. 네, 이제 기체와 관련된 실험인데 쓱 대학성 보니까 온도 안 바꿨어요. 온도 싹 지우시고. 그럼 몰수는 P 곱하기 V죠. 따라서 몰수는 PV다. 머릿속에 가지고 이제 화학 반응식에 맞춰서 계산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여기는 개수가 두개 주어졌으니까 B하고 C의 개수비가 1대2라는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뭔가 풀수 있는 거지. 뭐. 질문은... 뭐 밑에 밑에 이상한 물도고 하는 거네. 여기서. 네, 그래 그럼 헬륨 몇개 있죠? 9개라고 쓰세요. 전체 부피는 111에서 3터입니다 처음엔 각각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나가 뭐냐? 고정장치 제거했어. 고정장치 제거하면 피스톤이거든? 그럼 피스톤의 특징 뭐 있어? 각각의 압력이 전체 압력이다. 각 공간의 압력이 전체 압력과 같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거 하는 거야. 야, 헬륨 요 식이 그대로 대입하는 거거든. 헬륨의 압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헬륨의 압력이나 A 압력이나 전체 압력이나 같거든. 오케이? 따라서 그 압력에다가 헬륨의 부피 5분의 4리터라면서 그러면 헬륨의 개수 2개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이걸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뭐지? 아, 전체 압력은 2분의 5기압이야. 그러면 헬륨의 압력이 2분의 5니까 전체 압력도 2분의 5기압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전체 부피 3터꼽 해버리면, 그럼 전체 몰수 나오는 거지. 전체 몰수 얼마? 2분의 15니까 7.5 떨어지죠. 7.5. 그래서, 아, 처음에 A하고 B하고 합쳐서 7.5 있었어. 이거 할수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헬륨이 두개니까 5.5 있었어. 쏘리, 쏘리. 됐죠? 어. 이제 다 가요. 이제 꼭지 열어서 A하고 B만 반응시킨 거야. 헬륨은 두개 그대로 있고. 그래서 A하고 B가 반응을 쫙 시켰거든. 그랬더니 어, 시간이 흐르는 헬륨의 압력을 측정했어. 야, 피스톤이잖아. 헬륨의 압력이 전체 압력과 같거든. 그럼 전체 압력 2분의 5이야. 그럼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 음, 전체 몰수는 압력 곱하기 부피거든. 전체 압력은 2분의 5. 오라 부피도 3. 우라 7.5. 보라, 바로 뭐야? 전체 몰수는 항상 같았지. A, B가 반응하기 전이나 전체 몰수가 똑같은 거야. 그 얘기는 전체 변화량은 0이다 오케이? 그 얘기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합이 같다. 요거 뽑은 거죠 그러니까 나 통해 가지고 A, B가 몇 개인지 뽑고 정말로 이 문제는 순서대로 풀수 있게 예쁘게 만들어준 거야. 예쁘게, 쉽게 해준 거야. 그 그러니까 전체 몰수가 다 뽑고. 그 다음에 A, B, 전체 몰수 가지고 전체 s m a l A 수 뽑고. 그러고 나서 친절하게 A가 남아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웃음> 그렇지 A가 남았어. 혼합기체. 야, 이거 혼합기체 5.5개 있잖아. 근데 5.5개 중에서 A의 몰분율이 마지막 다가정은 빙, 밑에 쓰기 힘들어서 여기 쓸게요. 다가정. 전체 몰수가 5.5몰 변함이 없는데, 거기서 저 A가 차지하는 몰수가 11, 몰분율이 11분의 1이래. 그러면 a의 몰수는 얼마야? 5.5에서 11분의 1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얼마? 어, 0.5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뭐. 대체? 그러면 0.5가 남은 거네. 나머지는 몇 몰이지? 어, 나머지는 어, 전체가 5.5 .5 몰이니까 5몰 몰이 있는 거고. 그럼 이5 몰은 c잖아요. 대체? 끝났네. 누가 다 사라졌어? A가 남았으니 B가 다 사라졌지? c 의 반만큼 사라져. 그런데 C가 다섯 개 생겼어. 그럼 B는 얼마? 2.5개가 있었던 거지. 합쳐서 5.5니까 A는 세 개가 있었던 거지, 뭐. 그쵸? 다 가정 후 A의 밀도. 다 가정 후 A의 밀도. 밀도 구합니다.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A의 질량 얼마 있지? A가 아 여기다 쓸까 0.5A. A세기가 W거든. 그럼 0.5A는 얼마지? 개수가 6분의 1이니까 질량도 6분의 1. /6. 따라서 6분의 1W. 그 밑에 부피만 쓰면 되겠다. 그런데 A가 있는 부피는 여기 이두 공간 골고루 있으니까 이두 공간의 부피거든. 그렇지이두 공간의 부피. 자 그런데 이제 헬륨이 두 개가 있고. 음, 이렇게, 뭘 분율 써볼까요? 그러니까, 음, 아, 전체 개수는 변함이 없었죠? 압력도 일정하고요. 그러면, 나과정 후 헬륨이 4리터 5분의 4리터 차지한대요. 5분의 4리터. 전체가 3리터잖아. 그러면, 다과정 해도, 기체 개수가 안 변했으니까, 나과정 후 헬륨의 부피나, 다과정 후 헬륨의 부피나, 5분의 4로 똑같잖아. 아, 물론 뭐, 그냥, 각각 개수 비해가지고, 뭐, 제 계산해 주셔도 돼. 근데 이제 뭐 개수 똑같으니까 그냥 이대로 써먹으려고. 전체가 3리터 5분의 1 5리터거든 5분의 1 5리터인데 헬륨이 있는 공간이 5분의 4리터야 그럼 얼마가 남았어? 5분의 15-4니까 1 1리터가 있는 거지 뭐. 66분의 5W. 그 그래서 예, 답은 1번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래서 은 그냥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써가지고 푸시면은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속도감이 있게. 다음 문제 가요. 그럼 원래는 2.18번쯤 오면 문제 한 3개 정도가 빡빡 크게 걸려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어요. 마지막 20번 문제 하나 빼고. 네, 20번 가요. 화학 반응식 나왔고 1차 반응이라고 나왔습니다. 1차 반응이니까 1, 2, 4, 8, 16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좀 해놓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자료가 A하고 B의 몰수비. 뭐 이전에 나왔던 다 자료잖아. 몰수비 또는 부분압력비 다 같은 거니까. 그럼 분자는 분자대로 분모는 분모대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 그렇지? T초가 아닐까? 예측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자고요. 따라서 반감기가 T초가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면 A는 항상 반씩 주는 거거든. 그럼 팍팍 꾸세요 A가 두개 있었다는 거야. 원래는 이 N이라겠지만 하 그럼 우리는 4라고 쓰지. t초 동안에 반주로서 두 개니까. 근데 문제에서 개수비 나왔잖아. a하고 b의 개수비가 2대1이라고. a가 두개 사라지면 b는 한개 생기는 거거든. 그럼 한개 생겨서 29니까 얘이 28인 거지. 47에 28딱 맞네. 반감기 t초네. 그렇지 그래서 반감기 t초 우리가 뽑은 거야. 그럼 질문 기억이, 가에서 반응 전 a의 몰분율 또 해. 그러면 t초일 때는, 어, 8. 4배 냈으니까 2. 이니까 얘는 26 되는 거고 0초일때또 반대 반반 반에서 8이니까 16. 그럼 8 변했어 n은 4. 그럼 4 증가해서 26이니까 22. 그래서 4 변화, 2 변화, 1 변화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지? b는 1, 2, 4, 8 1, 2, 4, 8 변화시키면 되는 거고. 따라서 기억 보기 2분의 1 아닌 거지 뭐. a의 몰 분율이 2분의 1이면 a나 b나 몰수 같아야 되잖아. b가 더 많잖아. 2분의 1보다 작지. 다음에 두 번째. 여기 t1이고 여기 t2예요. 그러면 T2 같은 경우에는 나에서 반응 전 A의 몰분율은 3분의 2. 똑같은 방식으로 가시면 돼요. 2, 7 나왔으니까 2개, 7개 해. 그러면 4, 그치2 변했잖아. B1이니까 6될 거고, 그치 그다음에 A8, 그렇죠? 4 변했으니까 N은 2 변하면 되지. 그래서 N은 4될 거고.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나에서 반응 전 A의 몰분율이 3분의 2라는 이야기는 A가 2개 있으면 A가 밑에 A 있었죠? A가 두개 있으면 B는 하나 있다 이거죠. 합쳐서 세 개. 따라서 이 값이 2분의 1. 바로 이 때가 0초라는 거예요. 0초. 그러면 반감기 두번 지나서 3초니까 N은 반감기가 T초고 N은 반감기가 1.5T초가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니은보기가 이거야. T2에서 반감기는 1.5T다. 방감기가 길어졌지? 왜?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왜 속도가 느려졌어?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따라서 온도는 t2가 더 낮죠. t1보다. 땡. ᄂ 하나만 맞네. 됐죠? 예.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겁니다. 앞에 거보다 오히려 더 쉽죠. 그렇지 우리가 평상시에 연습해온 모양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예스. 다음 문제가. 이게 지랄 아 미안합니다 이게 뭐 같죠? 참 평형이라고 처음 생각을 잠깐 했거든, 쌤이 먼저 처음 살짝 봤을 땐. 그러니까 평형이면 평형 상수 이용해서 뭔가 자료를 뽑아가지고 하면 쓱 되는 건데 물론 그것보다는 어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계산 과정이 방정식이고 뭐고 쫙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 계산이고 나발이고 다 떠나가지고. 이게 그렇죠. 기체죠. 기체. 이거를 단원별로 분류를 하면 기체 파트에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좀 과한 화학 반응식이죠. 어쨌든. 그래서 어, 화학 반응식 연습 많이 하세요. <웃음> 기본적인 거꼭 하셔야 되고. 어? 지금 쌤이 4년 넘게 계속, 4년이 뭐야? 5년 되는 것 같아. 계속 강조한 거예요. 5년 전에 막 현강할 때는 아예 한 타임을 화학 반응식 연습하는데 오히려 할애를 할 정도로 연습 많이 하세요. 우리 그 평형 화퇴에서도 쌤이 얘기했었는데 반응물 한 종류 생성물 한 종류면 요것도 알고 있어야 되죠? A A A A A와 한 개의 B가 질량이 같다. 그게 바로 뭐 분자량의 비. 그렇지? 어 문제는 온도는 다 일정해요. 아 미안합니다 이 T죠. 그러면 몰수는 T 분의 PV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럼 T 분의 PV니까 몰수 상대값 세 합쳐서 3 개고. t분의 pv니까 합쳐서 1개 이렇게 되는데, 나에서 a의 부분 압력이 3분의 2 나온 거야. a. 그런데 전체가 2기압이거든. E 그럼 b의 부분 압력은 얼마지? 3분의 4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가 a가 만약에 2개가 있다면, 여기는 b는 4개 있다라고, 몰수 p를 쓸수 있지. 그래서 몰수를 1로 했는데, 음, 2, 2, 2. 아, 1이 아니고 2네요. 이 미안해요. 2. 2로 했는데 그걸 합쳐서 몰수 6몰로 만들어주자고요. 그 전부 다 3배를 시켜서. 분수 분수 나오면 계산이 좀 더러워지니까. 그럼 애도 3배를 시켜가지고 전체를 9몰로 만들어주자고. 합쳐서 9몰 있었어 이렇게 하고. 됐죠? 그러면 내가 알수 있는 변화가 정반응에서 보면 9개가 6개 됐다는 건데 처음에 A하고 B가 각각 몇개 있는지 모르잖아. 따라서 A를 X개 있으면 A는 9-X개야. 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쓱더 갔는데 전체 몰수가 9에서 6으로 변했기 때문에 스몰 A는 절대로 1이 아니에요. 전체 몰수가 변했으니까. 그렇지? 따라서 스몰 A는 2 또는 3 또는 4 되는 거거든. 아,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 B가 얼마 변했지? K 변했으면 좀더 복잡할 것 같아서 계산이 복잡할 것 같아서 표현 쓰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할게요. 역으로 보냅시다. 그럼 6이 9 됐으니 플러스 3. 됐죠? 플러스 3. 그럼 역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어, 개수가 많아졌다는 건 스몰 a가 a 보다 크잖아요. 전체 변화가 있으니까. 따라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다 이 뜻이고 그럼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됐으니 b는 감소하고 b는 감소하고 a는 증가하는 거겠지. 그래서 b가, 음, 저건 스몰 a라서 이렇게 할게. b가 k만큼 줄었다 칠게. b가 k. 그러면 여기 b는 4 마이너스 k. A는 1줄면 A, K면 AK. 그래서 N은 9 더하기 AK. 그죠 더하기 AK. 그냥 플러스 K라고 쓰면 되겠네. 아이고, 오겠다 5. 9가 아니죠. 미안해, 5요. 2 더하기 AK인데, 어쨌든 합쳐가지고 저렇게 나오는 거니까. 합쳐서 9개 나와야 되니까, 그치? 렇 그쵸? 음... 네, 예, 이거 가지고 먼저 합시다. 1번. 주어진 자료는, 뭐, 어쨌든 화학 반응식 쓰는 건데, 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결론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요질량요두 가지 써야 되니까. 2번. 1번 가지고 시골쌤이 먼저 뽑아내면. 물론, 이거 시험장 가서 스몰에 1 아니니까 한번 넣어. 될 때까지 한번 넣어봐. 2 e 넣고, 2 e 넣고. A를 2 e 넣고. 2 e 넣으면 분자량비가 1대2. 그럼 2 e 넣었을 때몇개몇개 몇개 해가지고 요질량비가 1대2 나오는지. 어, 안 나와? 그럼 또3 넣고, 4 넣고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내가 안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식으로 하는 것만. 음? 나는 이이게세을한번더 이게 그것도 해봤어요. 나도. 근데쭉 넣다 보니까 4까지 가려만 이게. 해요. 전체 변화가 플러스 3이잖아요. 전체 변화가 플러스 3이라는 건 역반응으로 가게 되면 B가 K만큼 줄었어. A는 AK만큼 생기겠지. 뭐, 그렇지? 따라서 전체 변화 A는 AK만큼 생기고 B는 K만큼 줄었거든. 그래서 이 변화가 k 공통으로 끄집어내면 a-1, 이 변화가 더하기 3이다 이거죠. 오른쪽, 왼쪽으로 갔을 때. 그래서 k하고 a에 대한 식 하나 나왔어요. 현재 변수 두개잖아요 변수 두개니까 식만 두개 세울 수 있으면 되거든. 따라서 첫 번째 식을 전체 변화 가지고 샘이 지금 식을 하나 세운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질량 가지고 세우면 되는데 질량으로 어떻게 세웁니까? 이거, 이거, 이거. 여기 동그라미 2번이야, 이게. 분자량 b가 나왔잖아. 1하고 a라고. 따라서 a의 분자량은 1이라 하면 b의 분자량은 a가 돼버리거든. 따라서 요거하고 요거 가지고 질량비가 1대2다. 요거 이용하는 거야. 근데 질량비 1대2면 다시 b를 관계 써야 되니까. 내가 이걸 2로 바꿀게. 여기에 2를 곱 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질량이 갖다지잖아. 그러면 a가 2. 곱하기 5 더하기 k가 있는데 그 녀석 분자량 상대값이 1이거든. 요거 곱한 값이나 b가 4 마이너스 k 있는데 분자량이 a거든. 이거 곱한 값이나 e w 로 같아야 된다. 식이 하나 나오는 거야. 따라서 두 번째 식싹 쓰면 2, 5, 10 그리고 곱하기 1이니까 10 더하기 2k는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ak 이렇게 나오죠. ak ak 날립시다. ak는 싹 넘어가면 ak는 쌍 넘어가면, k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거든. 그쵸? 예. 따라서 이 식은, 아, 4a,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이렇게 떨어지죠. 에랑에, 에랑에. 그러면 k 넘어가면은요, 3k는, 3k는, 음, 4a, 4a, 그 다음에 10 넘어가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나?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이두식은 이제 벌써 연립 하나 했어요. 이걸 같이 썼으니까 이거 가지고 연립해서 푸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고 여기에다가 추가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A는 자연수, 개수니까. 문제에서 개수라고 나와 있잖아. 가로에서 개수로 나온 건다 자연수 조건이다, 그 조건이에요. 개수 조건 다음에 두 번째 왼쪽으로 갔을 때 k만큼 변했거든 전체 기체가 많아지잖아 정반응은 스몰 a가 1보다 크다니까 정반응은 기체 개수가 줄어드는 거 역반응은 기체 개수가 늘어나는 거 a가 양수잖아 그럼 k도 뭐 양수 나와야지 그치 내가 k를 양수로 가정하고 마이너스 k라고 쓴 거니까 b를 그치 따라서 k 값이 0보다 크니까 a가 0보다 커야 돼이값 자체가. 그럼 이값 자체가 0보다 크려면 A로 가능한 거, 2안 되고, 3안 되고 4 되네. 4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야. 4, 5, 6, 7. 자연수니까. 그치? 계서 때려놓는 거죠. 3, 40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A를 4 넣으면, A를 4라고 넣으면 K는 얼마 나오지? 3, 3, K는 1 떨어지네요. A가 4면 K는 1. A가 4면 K는 1. 따라서 A가 맞나 안 맞나 확인. A가 4면. 분자 A가 4면 분자량비는 1대 4. 그래서 N은 4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K는 1 나오죠? 1 나오니까 6, 1 나오니까 3. 마지막 맞는지 봅시다. 6 곱하기 1은 6, 그렇죠? 4, 4, 4, W는 6. 3 곱하기 4는 12, 맞네요. 저 조건 만족하고 이것도 당연히 만족하고, 그렇지? 따라서 A는 4구나. 왜 이딴 걸했는지 모르겠다, 아이씨. 질량 비 끝. A의 분자량을 1로 두면 되고 B의 분자량이 A인데 그게 4니까요. 따라서 나에서 A의 질량 2 곱하기 1. B의 질량 4, 4, 16 해서 8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번.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냥 느낌이 얼마일 것 같지는 패스하고. 다음에 두 번째 a를 1부터 차근차근 한번 넣어 봐. 이 조건 질량비가 1대 2인 조건 만족하는 게 있니? 그런 것도 패스하고. 그나마 최대한 식을 써서 2차 방향식으로 연립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것도 패스하고. 이것도 그냥 조건을 자연수야. 여기에서 편하량 잡았는데 k는 0보다 커야 돼. 이 조건 이용해서 이 문제는 제가 한번 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 니들은 그렇지?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느낌으로도 해보시고 해설강의다 있잖아요, 그렇그또 해설지도 다 있고 느낌으로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수식으로 반드시 수식 이용해서 쫙다 풀어가지고도 당연히 해보시고 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으면 이것도 해가지고 그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방법들을 몇 번씩 풀면서 연습을 해놓으세요. 실제 수능 가면. 내가 뭘 써야 될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빨리 판단해서 뭔가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뭘 써먹어야 될지, 뭘 썼을 때 유리할지 몰라요. 시험장 가봐야지 아는 거야. 오케이? 그때 딱 느낌 오는 걸로 끄집어내서 문제를 풀면 그게 최고인 거지. 뭐가 더 있어. 예,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아, 어, 전반적으로는 좀 쉬웠는데, 20분 문제가 좀, 뭐, 뭐, 뭐 같다. 하고 진짜 좀, 예, 화투 좀 그렇다, 이거. 이런 느낌이 드는 문제고 나머지는요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거한 중급 레벨까지 문제를 확 꼬지 않았어요. 그래서 냈기 때문에 사실상 음, 몇 번부터 좀 어, 9번부터 19번까지 그 중에 13번 개념적인 거 빼고는 계산에 있어가지고 좀 여러분들 이 스피디하게 다시 여러분들 연습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문제들을 1분 내로 끊을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고 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하라는거 아니에요. 즉이 문제를 내가 뭘 포인트 잡아서 어떻게 조건 가지고 풀면 은 시간 이좀 단축되겠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아 계속 연습을 좀 하기를 하세요. 하길 바랍니다. 화투니까요. 예, 하여튼 이걸로 2000몇 년이냐 지금. 하여튼 예, 2021년 11월에 실시한 대수능, 2022 대수능이죠. 예화학투 문제 해설 강의를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여튼 있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많이 반복하세요. 네, 문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기출 문제들 최소 20번에서 30번 돌리도록 수고했습니다.